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수 있다. 제1호 보존행위.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행위. 제119조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 이미 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 이미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제1항 전조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제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